안녕하세요. 막냉이에요. 에이든하고 레이라가 잘안 맞는다는 거 아시나요? 사실 그때는 겨울인데 눈 a 눈 d 눈 n a i 이 e n a i 지금까지 i d e n a i d e 에 Aiden, Aiden, Aiden, Aiden, a i 죠 그럼 no. 공지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어? 여기서 확인할 수 뭐야? 있어요. 뭐야? 아, 그러면 지금 연락이 안 났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슬슬 한번 멋이스 바로 네. <웃음> 안녕.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도 아세요? 내가 내가. 아 너무 많이 찼어. 네. 아. 과연 취향까지도 완전히 갈릴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이구동성을 준비했어요 좀더 마음에 드는 걸 골라주시면 돼요 제가 두 개를 부탁드리면 총 10개예요 시작할게요 짜장 짬뽕 하나 둘셋 짜장 사성. <웃음> 뭐야 친구 나맵찔이었어어 어, <웃음> 저도 맵찔이었어요 <웃음> 근데 나는 차돌 짬뽕은 좋아해. 아, 나가사키 짬뽕. 차돌만 좋아. 먹을 거야. 산 바다 하나 둘셋산 바다 키나 저는. 동예를 좋아해. 사실 산보다도 숲, 더 나무를 되게 좋아해. 주말에 집, 방. 하나 둘 셋. 방! 지금 요즘 시대에 아주 큰일 날 사람이네. 밖에 나가서 운동합니다. 집에서 전반 모발 해야죠. MBTI <웃음> 두분 뭐세요? 저요? 안, 안 알려줄 거예요, 건데요? 뭐? 어, 이분 맞다, <웃음> 맞네. 난, 홍련. 하나 둘 셋. 난! 그큰 칼로 다베어버려야된다 생각해요. 홍련처럼. 역시. 저는 뭐 지금 계정이 람부터 시작한 거라서 <웃음> 어? 혹시 레이라가 란 코스프레에서 코스프레 사실 좋아하셨던 거 아니에요? 어? 어? 내 기억 속에 아니요? 없었는데 이... 요즘 핫한 그 기억 시스템에 기억이 <웃음> 없어졌다 알수 없는 기억 이번은 아주 마음에 <웃음> 들어 아처 플래처 하나 둘셋 아처! 내가 아처를 좋아하니까 매번 타탁탁탁탁탁탁아나 <웃음> 어. 공격하고 싶다는 거구나 결국 타이탄 디스트로이어 하나 아. 둘셋 디스트로이어 와 방금 제가 <웃음> 이거랑 같은 거예요? 이거랑 같은 거예요. 둥 둥. 어떻게 짜장 짬뽕 빼고 맞는 게한 번일까요? 제 영광의 길에 <웃음> 두 번째 서 있는 애가 디스토리요난탐 파이 탄. <웃음> 누메르 <에르 웃음> 크자카. 크자카 하나 둘 셋. <웃음> 크자카. <웃음> 너무 심각하다. <웃음> 이거 짜고 친다고 생각할 건데 <웃음> 나는... <웃음> 진짜입니다. 크자카. 월드 우두머리 하면은 당연히 약간 네. 검은 사막 세계에서 네. 한 획을 그고 있는 친구 아니에요? 맨날 봉인될 때또 바람으로 끌려가잖아요, 정말. 근데 누베를도 <웃음> 날 수도 있고. 아, 여기 여기 이렇게 툭툭하게 늘고. 공격하면서 봉인 당한 <웃음> 게 아니라 누베를도 <누베르가> 간다고. <웃음> 설명하는 것도 하나도 맞지 않아요. <웃음> 서로 각자 다른 얘기하고 있어. <웃음> 빨간 코 기아스. 하나 둘 셋. 빨간. 기아스. 기아스만큼 얼마나 침착하고 바람직한지. 음. 기아스 영화에 나오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저희 19년 균열에서 기아스가 참기분 너무 쉬워요. 거북이 앵무새. 하나, 둘, 셋. 거북이! 이건 맞아. 왜 거북이 좋아요? 난 저는, 저는 갑자기 거북이 하기 싫어졌네. 거북이 키웠는데 예북이라는 거북이를 키웠거든요? 예쁜 거북이라고? 예쁜 아이폰? 저는 조금 달라요. 저는 거북이랑 노래를 되게 좋아 거북이랑 가수. <웃음> 기분 좋았어. 어? 기분이 매우 좋지 않으니까. 노래 한번 하고. 의상. 클레오들 노예. 아. 하나, 둘, 셋. 클레오들. <웃음> 이거 둘다 지금 샤이한테 한번 입혀봤거든요 아우 제가 샤이한 진짜 잘 어울리겠다 그래서 저희의 뭐 그, 평가는 어떻게 되나요? 평가는 아시겠지만 최악이고 <웃음> <웃음> 아주 최악 중에 최악이고요 여전히 안 맞으신다는 걸 알았어요 이걸로 한번 궁합을 맞춰보는 거예요 어떻게? 한 글자씩 말씀하시면서 문제를 내주시면 되거든요 제가 문제는 준비해놨어요 이공이일크리스마스 그 손손 어. 응? 어, 편집 비공이일크리마스선물자에서나오지안는아이은무어일까요일빛채성수오백개이고백에서한오천개상모험의증표이어개 <웃음> 크리수수 진짜로? 사마에정수 <웃음> 애는 뭐야? <웃음> 10! 5! 1 아! 우와! 자, 빛의 선수 500개고요. 고대석판 5000개. 보험의 증표 2억 개, 마르그 형수 15만 개입니다. 이 중에서 여기 나오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댓글로 맞춰주세요. 음. 하나, 둘, 셋! 끝! 안 맞아, 안 맞아!